그립부터 쩔어 오 쩔지? 어. 봐봐 나한번가르치는 열을 한다니까요? 자 오늘 생각할 거는 왼손 우리 저번에 뭐 했어? 자 애기 통통이 응 애기 손가락 응 애기 통통이 응. 자 엄마 통통이는 가르쳐준 적이 여기. 없어? 여기 아 비슷해 엄마 손가락 여기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지렛대를 만들려면 요거에 요거 사이 이 지점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시소라고 보면 돼. 지렛대가 잡아봐. 어, 우리 텐트 칠때 밑에 다못 박듯이 힘 줘봐. 그렇지. 땅에다가 꽂아봐 그렇지. 어, 야이 애플 펜슬이야. <웃음> 잠깐만 애플 펜슬. <웃음> 이런 느낌으로 왼손을 잡을 거야. 응. 검지하고 엄지가 이게 앞으로 이렇게 누르는 느낌 날 거야. 이제 채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역시 똑똑해 자 이렇게 누른 느낌 자 그대로 잡고 있어 꽉 잡아 많이 잡힌 느낌 나지? 응. 그걸 유지할 거야 요렇게 그렇지 슝 아니 스톱 이거 풀린 거응 봐봐 이거 계속 눌리는 느낌 나야 돼아 오케이 이해 가지? 그렇지 봐봐 더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왼손 펴지지? 응. 그니까 얘를 펴야지만 더 눌린다는 거야 그래서 왼팔이 펴지는 거야 오케이 자 계속 계속 가 계속 4 계속 쭉, 그렇지. 어, 그래. 자, 다운스윙갈 거야. 자, 어깨 돌려봐, 어깨, 어깨. 어깨 더 가봐. 일로 와봐. 계속 돌려. 어깨 돌리면 얘 풀려? 아니면 더 쪼여? 풀려요. 그렇지. 그래서 어깨를 잡는 거야. 알겠지? 역시 천재야. 아이씨. 아이씨, 천재야, 천재.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피니시까지 유지를 해야 돼. 아이씨. 이렇게 돌려버린다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 땅에 박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옆에 카메라 보지 말고 응. 땅에 계속 박으면서 아 박으면서 어,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아 이해 이해 이 얘기야 니가 이해, 어. 이해. 이렇게 딱 잡고 있어 너쪽으로 땡기고 있어봐 펜을 땡겨지지? 응. 그런데 팔은 펴봐 그 땡기는 힘으로 옆으로 가봐 어 이렇게 그래서 더, 지금 봐봐 이게 너한테 땡기는 거야 너한테 더 땡겨봐 더더꽉 땡겨 이게 너한테 땡기는 거야 너한테 땡기는 힘으로 하면서 가면 돼 성모 장난을 하면 너한테 땡기는 힘이 없어져 구심력이 없어지는 거야 알겠지? 다시 어? 이게? 어, 그렇지! 그러니까 어디에 서도 그렇지! 그렇지! 계속 너한테 땡기는 힘! 그러면 손이 바뀔 거야 너한테 계속 땡기는 힘! 그렇지! 그렇지! 다운 스윙 할 거야 자 계속 이제 공으로 가 너한테 땡기면서 가 시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손가락으로 계속 땡겨야지 그렇지! 그럼 공을 딱 아니야! 봐봐 얘를 돌리면 얘를 당기기가 어려워. 얘 가만 있어봐. 음. 야, 얘를 맞추기가 어려워. 가만 있고 얘를 그냥 당겨봐. 계속. 그렇지. 그러면 그냥 만든다고. 그렇지. 여기까지 갔어. 더 이상 못 가. 그 다음에 몸을 다 돌려. 그 다음에 몸을. 다. 어, 그렇지. 그러면 예쁘게 피니쉬가 나오는 거야. 아, 이해 이해. ES ES. 이해 이해. 한번 보자 어. 이해했는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죠. 그렇지 그렇지 맞죠. 그렇지 가요? 어? 쭉 땡겨 땡겨 땡겨 어? 땡겨, 땡겨, 땡겨. 아, 어깨 가면 공을 맞출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그렇지 땡겨 땡겨 땡겨 그렇지 땡겨, 땡겨, 그렇지 땡겨, 땡겨, 땡겨. 그러... 아, 아 그릇... 자, 잠깐만 잠깐만 지금 너, 그렇지. 너한테 땡기고 있다 없다? 땡기... 지금, 아니야 <웃음> 저거 봐봐 너한테, 너, 너한테 더 땡긴다 너한테 더 땡긴다 너한테 더 땡겨 봐봐 너한테 땡기는 거랑 안 땡기는 거랑 차이점 봐봐 지금 이거 너 땡긴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 땡기는 거 봐, 보여줄게 네? 아 이해 예, 이해 예. 어, 땡겨 그렇지 계속 가그 다음에 더 땡겨 자 너한테 더 땡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어떻게?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팔이 꺾인다는 게 이거야 어허. 이렇게 하면 너한테 더 땡겨진다는 힘이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힘은 계속 똑같다는 거야 니가 그거를 허락을 해줘야 돼니 네 몸에 이걸 자꾸 그냥 돌아가면 안돼 오케이 이, 아. 땡기라 땡기라 땡기라 오케이. 땡겨 땡겨 땡겨 계속 자 거기서 이제 검지 엄지 이렇게 V자 만들어줘 봐봐 90도 만들었지 90도 만들었어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그렇지, 90도. 그리고 얘는 땅. 그렇지, 요렇게. 이런 느낌이야, 어드레스가 알겠지? 쌤, 가요? 나 가요? Go. 그래서 항상 엄지 여기에 힘을 주고 있어야 돼, 다 계속. 그렇지, 당겨, 당겨, 당겨. 얘를 계속 계속 사용, 당겨, 당겨, 당겨. 그렇지. 검지도, 검지도 계속. 계속 땡겨봐. 그렇지, 그렇지. 가요? 어? 휴... 어, 엄지, 엄지 구부러지는 거 봐. 어. 휴... 당 땡겨야지, 땡겨야지. 안 땡기고 있잖아. 엄지 더 뒤로 땡겨. 이렇게 위로 땡겨. 그렇지! 땡겨 땡겨 땡겨! 위로 땡겨! 위로 위로! 그렇지! 이해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태, 계속 땡겨! 땡겨 땡겨! 그렇지 그렇지! 구부려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계속 나, 나야나! 아야 나야나, 나야나! 나야나! 그렇지! 그렇지! 뒤로 꺾여! 꺾여! 손목! 손 아니 뒤로! 뒤로 더 꺾여면 돼! 이게 쟁반이야! 네. 골프에서! 이렇게 그 되면 어! 쟁반. 이게 쟁반이야! 그 다음에 도는 거야! 어 지금 쟁반! 그 다음에 돌면서 쟁반 옆에 버려! 버려! 애플 버리지마! <웃음> 아 버리라.. <웃음> 아니 애기 자꾸 이렇게 버리라고 <웃음> 약간 밑으로 누르는 힘 들어야 돼 이렇게 어 들어요 오케이 okay. 됐어요? 어 그렇지 음, 계속 음, 음. 엄지 엄지 계속 당겨 그렇지 오고, 오고. 그렇지. 계속 여기를 집중해서 당겨. 여기가 힘. 여기 컴지티로 그렇지. 컴지티로 나이스. 이거 네. 이거 도는 거 느꼈어? 응. 네. 어. 계속 더 당겨. 땡겨. 더 당겨 봐. 더겠 그렇지. 요거. 요. 요 느낌 나야 돼. 네. 다운스윙. 중흥흥. 자, 다운스윙. 다운스윙. 자, 네가 생각하는 다운스윙이 아마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할 어, 거야. 네. 근데 봐봐. 다운스윙이 막상 당기잖아. 당겨 봐. 다운스윙은 요렇게 내려와. 사실서. 당기기 때문에. 그럼 봐봐. 이렇게 하면 헤드가 먼저 들어온다. 오. 그지 땡겨 땡겨 어얘 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안돼요 공못 맞춰 그렇지 얘도 얘도 그렇지 그 다음에 팔이 돌아 이게 Arm Rotation 오케이. 이게 Arm Rotation 그렇지 쟁반 쟁반 그 다음에 쟁반. 쟁반은 가까이 들어야 돼그 네. 다음에 애플 던지지 마 네. 진짜 요즘 힘들어 응. 어 그렇지 쟁반 버려 안돼 버리지 마 그냥 펴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와 너무 이쁘다 그 생각으로 한번 해볼게 봐봐요 응. 나 가요. 음, 검지 힘 줘. 자 스톱. 그대로 있어. 어드레스 할때 우리 여기 애플펜슬 자 밑으로 이렇게 눌러. 응. 음. 그렇지. 밑으로 누르면 엄지, 검지가 땅을 누르는 느낌 날 거야. 음. 그럼 여기 딱 붙어 안 붙어. 붙어 붙어 붙어. 그렇지. 더 눌러봐. 이 밑으로 누르는 게 직각으로 내려야 돼. 그러니까 아 아까. 그렇지. 그렇게 누르고 이걸 유지하는 음. 게 스윙이야. 자 가까운 거야. 지금 여기가 공이 한 여기 정도 있었어야 돼. 응. 음. 그렇지. 그렇지. 중심은 중앙에. 자, 해볼게. 중, 숭, 중, 숭. 자, 그렇지. 왼손, 왼손, 스탑. 자, 더 땡길 수 있을까? 없을까? 왼손. 고치자. 왼손. 왼손 더할수 있을 것 같아. 왼손. 왼손 더. 더. 더, 더 땡겨봐. 왼손만. 그렇지. 계속 가. 계속 가. 그렇지. 쪼이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오! 가. 왔어 계속 왔어 가. 왔어 계속 왔어 가. 왔어 왔어 왔어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갈수 있어. 갈수 있어. 계속 가. 갈수 있어. 갈수 있어. 더 가. 더 가. 더 가. 자, 다운 스윙 알려 줄 거야. 자, 다운 스윙 시작. 자, 여기서 어떤 느낌이냐? 요렇게 뒤로. 음. 여기. 여기 뒤에. 이런 느낌. 아쌤 그러면 채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맞아요? 아, 봐 봐. 오른손. 오른손이 이렇게 들어갈 거야. 어. 어. 아아 알겠지? 어 알겠지? 근데 얘가 이렇게 되면 체가 떨어져 뒤땅 나. 어 봐봐 이렇게 가잖아요. 어. 어? 어 그렇아 어 그럼 어아 뭐? 아어 예, you got it. 야 이거. 아, o k a 아. 아 그래서 그럼 왼손만 네? 자힘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얘 가야 돼안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렇지. 그럼 왼손만 자 공을 맞출 거야. 응. 그럼 얘더 땡겨. 당겨. 얘를 당겨서 어떻게 할 거야? 공을 맞출 거야 헤드로. 오. 헤드가 먼저. 오케이. 헤드가 먼저 딱 맞췄지. 응. 자얘 계속 당겨야 돼. 자 그대로. 그렇지. 헤드가 먼저 지나가지. 응, 응. 계속 당겨. 자 우리 아까 했던 거야. 여기 철짝 헷갈릴 수 있어. 그렇지. 안 로테이션에 공나와야 돼. 등만. 여기서 둥... 아니 아니 앞으로 인사하면서 등 펴. 그렇지. 그렇지 이거 이거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예쁘게. 쑥, <웃음> 손까지, 나이스. <웃음> 오. <웃음> 어, 알겠지?